안녕하세요 리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안이 100일이에요 그래서 지안아빠랑 제가 지안이 100일상을 차려줄거예요 벌써 100일이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100일상 대여를 했어요 100일상 대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일리스튜디오라는 업체를 선택을 했고요 오늘 신랑이랑 저랑 어, 셀프로 100일상을 차려볼게요 자이제보자 아이그런거 <웃음> <웃음> 같아 핑크로 할지 아니면 저색으로 할지 하고싶은걸 뭘로 해? 두개 다 지안이 오늘 100일이에요. 오, 그래, 그래. 오, 예쁘게 한복도 입었어요. 지안아 여기 봐봐. 지안아 여기 봐봐. 자, 그치?